자, 잠식 상태의 버닝 well 스피어! 지난번에 1000만원 짓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자, 지금 생방 중에 좀 해보면 좋겠다. 우리도 김평일 님이 아이디어 주신 덱인데, 어, 여러분들의 또 반응이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자, 베스타가 상대에게 잠식을 걸고 그 잠식을 수시면 어떻게 될까? <웃음> 상상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오 사도천사대기다 엄친님이네 엄지님 지금 우리 유아각 뽑으려 하는데 또 저격을 치면 어떡해? 잠깐만요 일단은 요거 한번 화다닥 해주고요 구두둑 치고요 푸푸푸 감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정도 자, 감염시키고 두두두두두 두두 해서 어둠 두개 들어갈게요. 일단 좀 막아 도박 시작하면, 시작하면 좀 피곤해질 것 같아서 일단 좀 싹을 제거하도록 하고요. 그렇네요. 어둠 두개 쌓인 상태로 때려도 딜 많이 나오네요. 이게 실전성이지, 실전성. 빠르게 막아 나가야 될거 아니야. 일단 이거 쓸 때마다 또 전체 어둠 쌓이니까, 전체 어둠 쌓이면 어떻게 되더라? 아베스타가 네. 너무 오랜만이야. 전체 어둠 개수에 따라 우리가... 세지지 아마? 여기 좀해 줘봐봐 까먹었다 어둠 하나당 상대 받는 피해진가? 오 그랬었나? 좋네 일단은 킬각 노리지 말고 킬각 노릴 수 있거든 이거 하고 이거 킬각 할까 그냥? 이게 필각하면서좀더 호흡을 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뭐더라? 그냥 뭘 주문했더라? 어, 이거 뭐더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자뭐 이거 잡았나? 잡아줬나? 오케이 어, 어둠 하나당 샀는 상대가 받는 피해 증가다. 받는 비 15%였나? 저도 까먹어, 까먹어, 지제 저게 마라탕인 줄. 어쨌든, 잠깐만, 엄지님, 잠깐만. 아, 잠깐만, 엄지님 죽지 마. 봐봐, 우리. 죽. 엄지님 죽지 마. 점식. 점식에 프로미넌스 꽝.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만족할 게 아니라가지고. 삼성 한번 받아내봐주면 안 돼? 삼성 될 때까지 한 번. 자 일단 안 때려볼게요 안 때리고 삼성 각을 삼성은 진짜 쉽진 않긴 하겠다 각이 세게 때리면 죽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자리가 있어야 받아지니까 아 이거 궁이 두 개나 받아지고 그러면 자 엄지님 사르셔야 돼 <웃음> 엄지 차라리 죽여줘 야자 <웃음> 요거 한번만 탁 치고 넘길게요 사셔야 돼 <웃음> 왜냐 오늘 진짜 각 한번 봅시다 각 한번 어 뭐가 두피사이사용불왜 부러... 이렇게 최선을다 하고 있어 지금 엄지님 미칩다니까 치자 이렇게 할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오케이 필각당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성직원이라도 보자 이성 이성지금 엄지님 각성해서 꽝와 때렸어요 제대로 때렸어요 우리 형을 어 요번에 잠깐만 네 개째 잠식이었지야 이거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한번더 치면 잠식이지 잠깐만 잠식 되고요 수신다 피가 꽉있으 많이는 안들어아 그러니까 자 유화각 더 센거 잡아봅시다 더 센거 잡아봅시다 잠시 대고 들어갑니다 54만? 만족이 안되는데 요정도로 내가 만약에 정유화각을 못 잡으면 오늘 마지막에는 볼수 있도록 친선전으로 초대해가지고 한번만 누가 좀 만들어봐줬어 유화각 자, 실전에서 나오면 제일 좋고 뭐지? 분명 센건데 약해 이러서 오, 전설님이다. 아이, 전설님 또 전설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느낌이 딱 난다. 아직 덱 봐봐. 좋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우리 형을 쳐야 될것 같아요. 안치면 안 치면 안될것 같아요. 어. 와! 아니, 전설님! 우리 진짜 1억이야? 툭툭툭툭툭. 못죽겠다 개삽됐다. 이게 도발 두 개라가지고 진짜 죽이기 힘듭니다. 저, 크레이지 브로미넌스. 저, 흡혈을 상당히 하실 거고. 오, 칩니다. 쳐요. 유성방배! 자, 근데 우리 어둠을 조금, 그죠? 하나 더 입히고. 그지? 여기도 합치자. 합치면서 하나 더, 더 입히고. 들어갈게요. 자, 폐좀 많이 받아보고. 자, 어둠 한번더 입히면서. 자, 아, 정말 어둠이야. 하나밖에 안 입혀지던가? 아, 입혀지지? 회색이라서. 입혀졌지? 꽉꽝꽝꽝 꽝! 크당! 저 최후의 불꽃 뽑았고요 진짜 겁나 딴딴 한 덱이거든요, 저 덱. 이거 전설님 지지 않으려고 이꽉 물고 왔노, 이래서. <웃음> 이로 너무 꽉 물고 와셨어 랭킹 1위 덱, 들고 오셔가지고. 자, 이번에, 이렇게 되겠고, 그죠? 세개제세개상태에서이렇게 3개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가볼게요. 자, 전세계 한 장만 더 있었어도 너무 좋았겠는데. 쭉쭉쭉쭉, 네. 아, 세 개에서 잡아 푸는 거야. 오케이. 성물 빠지 쁘고잠식에서한번더 가라고. 와! 반다 계산 좋았지? 세 개째 킬 따고, 구활된 거를 잠식시켜서 가라 푸는 거야 와! 와, 와, 와. 잠깐만. 마지막, 마지막 일격이셔서, 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일격을 남기시고, 퇴근하십니다. 와! 어, 잠깐만. 이게, 가능할지도? 어, 야, 이게 이래서 이제 서브에 안매를 넣는 걸 추천하셨는데, 저 이제 딜봉을 더 세게 보기 위해서 일단 아스만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아스야 들어간다. 툭툭툭 <목소리> 두두 어, 그다음 와, 뭐고 이거? 아니 그래도 이정도는 아닐줄 알았는데 이정도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딸려고 한건데 뼈를 태워버리면서 <웃음> 초보분들은 그냥 서버에 암멜 넣고 쓰세요 하고 김평일님이 덱 추천하셨으니까 혹시 누가 죽더라도 나타나면 마신덱이 또 완성이 되니까 그게 더 찐덱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타행님 잠깐만요 타행님 지금은 저격하라는게 아니잖아 이거는 베스트 대가한테후턴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건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야, 톡톡톡 하고. 와, 겁나 단단하시네. 와, 진짜 개 단단하신데? 타이밍, 지금은 이게 저격할 타이밍이 아니셨는데, 이게. 필봉 컨텐츠인데. 이렇게 찐으로 자꾸 싸우시면 어때, 다들? 아이씨.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어? 얍! 얍! 뭐고, 이거? 어? 뭐가 이렇게 쎄, 쎈데? 아이고, 타이밍. 지금 내가 저격방송 하라고 한게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 삼성 찍은, 볼 거야, 안볼 거야, 이거? 야, 이또 꼬멀. 꼬물... 서... 전설님! 왜 그래? 또, 엄청난 대그으 무장하고 오신, 뭐, 덩치들이 왜 이렇게 좋노? 잠깐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요거 지금 잘 떴거든. 잘하면 유아가 볼수 있단 말이야. 내가 한 번, 가볼게. 한번 가볼게. 그, 전설님, 우리, 듣고 있나? 전설님? 만약에, 내가 저도 괜찮고, 에피 먹고 오셨네, 또. 씨. <웃음> 내가 저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좀 보자. 음? 일단 좀, 진으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요거 그 한번 보게 해주세요 자요 삼성 떴는데 전설님 안돼 야 이거 근데 볼수 있을 것 같다 어둠 하나잖아 둘셋아 하나가 자라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 잭나이트 전설님 잭나이트로 이성이상 못쓰게 전설님 지금 게임 들어가셔서 방송 못 들으시나봐. 안되겠다. 내가 찐으로 따낼 수밖에 없다. 일단, 일단 임마, 잭나이트 때문에 임마를 죽여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그림을. 죽이지 않으면 그그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죽였지나잭나이트 하지 마라고 일단 하나 보내고요. 자, 보냈고. 자, 이제 한 명한테 어둠만 입히면, 아! 아, 랭따, 아, 맞다. 랭따가 이렇게 참 오! 야 붙었다 붙었다 랭따인데 붙었다 자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림 나오, 나오기 지금 직전이다 진짜 그때 아마 최선을 다하시겠지? 최선을 다하시겠지? 저도 음. 어. 사실 이걸 빨리 수십 분이 나는데 아 끝까지 참아볼게 아 씨, 잠깐만요 아 이씨 이거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면 아니야 그래도 패를 쓰면 안 된다 안 씁니다. 지더라도안 쓴다. 이렇게 어둠 하나 일단 막긴 막아야 될것 같거든. 이렇게 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나 써도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가볼게요. 아 페스타 죽었구나. 아 페스타 아, 죽어서 잠시 아그렇네 <웃음> 유아가게 물건은 같구나. 신선전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김평일 님이 제작자니까, 이덱 제작자로 김평일 님을 직접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칩겠다니까 잠식 두명 시킬 수 있거든? 이 잠식의 궁한 박아보자. 아, 프로미넌스로 해볼까? 프로미넌스가 좋아요. 궁이 좋아요. 자, 아, 프로미넌스는 체력이 없어야 되니까 궁이 낫겠다. 궁. 오케이, 갈게요. 자, 이 잠식의 궁 들어갑니다. 유하, 가기다. 유하! 파이널 크로미넌스. 퍽크다! 360만. 360만. 아니, 내 표정이 왜크냐면 내가 300만원 종종 해요 <웃음> 아 맞네 이걸 안 쌓았네 어. 형이 정도면 큰거야 아큰 거긴 하지 큰 거긴 한데 나더큰걸 원했나봐 한5 0 0만 기대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스택 싸서 주피 6 0퍼 했으면 5 0 0만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어 에스카 형님 한 스택만 더 쌓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자 언제 또 다시 될지 몰라 그냥 볼게요 요거 치고 들어갈게요 회불 걸면 이 형님 죽으니까 안돼 왜냐면 옆에까지 펑 터질 까지다 보고 싶거든 잠 지금 안돼 자 잠식 상태에 버닝 스피어 140만에 꽝까지 230만 230만 됐나? 어이 정도면 어땠나? 스킬이 230만에 나왔다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 아니 가 그러니까. 불만족까지는 아니야. 아니, 형님, 무슨, 딜, 딜 불감증인 줄 알아? 아니, 불만족까지는 아닌데, 약간 풀스택이 안 돼가지고, 딱한 스택만 더 쌓았어도,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었지 않나. 형님, 다 티납니다. 아니, 진짜? 아니, 티났어? 딜, 딜 불감증인 줄 알아요. 그래서.